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MBN 스타 백룡의 기자 백종원이 푸드트럭에 이어 골목식당으로 출격한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한층 더 강력해진 소재와 웃음을 예고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5일 오후 SBS 새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첫 방송한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골목식당은 죽어가는 골목을 살리고 이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담는 거리 신표소생 프로젝트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요식업계 창업의 신이라 불리는 백종원은 지난달 29일에 종영한 백종원의 푸드트럭을 이끌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푸드트럭을 운영하기 위한 참가자들을 모집, 다양한 사업 노하우를 전수하며 인기를 끌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이어 그 여세를 물어 이번에는 골목 살리기에 나섰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최근 종영한 백종원의 푸드트럭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 죽어가는 거리를 먹자골목으로 부활시키겠다는 포부다. 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백종원의 이름을 건 예능인 만큼 이번에도 역시 장사, 요리 노하우를 알려주는 포맷은 큰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시도된 적 없는 포맷으로 신선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죽어가는 상권 자체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그 이상을 넘는 시도기 때문이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앞서 푸드트럭은 백종원이 김성주와 이인 e MC로 진행해 진정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골목식당은 예능 필수 요소인 웃음 요소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백종원과 김성주에게 부족한 점을 전문 예능인과 예능 초보가 만나 시너지를 발휘할 예정이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골목 식당에는 개그맨 남창희와 Y2K 출신 고재근이 합류한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고재근은 최근 몇 예능에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펼쳐 주목을 끈바 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그룹 99단 김세정이 스페셜 MC로 출연 화제성을 더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앞서 골목식당 제작진 측은 식당을 섭외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푸드트럭은 자체적으로 지원자를 모집했다면 이번에는 푸드트럭 제작진이 직접 골목을 선정, 가게 살리기 프로젝트에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제로 운영 중인 식당 측은 프로그램 취지를 받아들이고 백종원과 함께 골목 살리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어디서도 시도된 적 없는 포맷으로 돌아온 백종원.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현실 속에서 수많은 프랜차이즈 창업에 성공한 크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또한 각종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다른 셰프와 차별점을 두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백종원을 향한 신뢰는 높아진 상황에서 과연 골목 살리기란 소재를 예능과 적절히 접목시켜 흥행에 성공하고 골목 상권 역시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